나.. 전부터 널.. 아니야 형! 내가 먼저 말할게! 어? 두 남자의 뺨은.. 붉게.. 물들었다.. 사실 나.. 형을.. 안돼! 왜? 뭐가 안돼! 돼! 절대! 돼! 아.. 아 리스는내 남자란 말이야! 충고의 날개는 가루가 되어 사라졌고.. 그는.. 주저앉아버린다.. 뭐라고? 안돼! 또 뭐가 안돼! 라디는 내 연인이라고! 뭐? 에? 뭐? 자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해명해 자기야 그게 사실 아, 아, 자기 아, 내가 말실수를 아, 아, 니야내말좀 들어봐 자기 아, 잠깐만 이게 무슨 상황 그니까 러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참망 아, 질문은 미덕 하나가 있는데 왜 너네 셋이 동시에 대답해? 너네 뭐야? 그때 나는 느꼈다. 미덕이랑 교제중인 건 난데. 좋댔음. 어, 음, 지, 진정해봐. 그래도 셋 모두 다 사랑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럴 리가 없잖아. 야, 아리스, 이게 무슨 일이야? 얼른 설명해. <웃음> 아, 아, 아, 가이야. 내가 그래도 가이널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처음 고백할 때한 말을 아직까지 기억할 정도로 우리 매력적인 가일를 사랑하는데 굳이 우리 서로의 마음을 내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고백은 내가 했는데? 아. 고백 받은 건 난데? 안되겠다. 변명을 들을 필요도 없겠네. 따라와 이 자식아. 나랑 미더기 말고 다른 여자도 있지? 오늘 다불 때까지 짐못 가. 알았어? 거기 남자 둘은 미더기를 추궁해. 아, 잠 아, 알았냐고? 잠깐만. 아니, 진짜... 진짜 나두 명밖에 없어. 기자아당기지만 아, 아, 아파, 아 아파. 가인은 아리스의 귀를 잡아당기며 바깥으로 나갔고. <웃음> 미덕아, 난 정말 진심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나는 요리 잘하는 남자가 좋다고 해서 아, 매일 미덕이 너를 생각하면서 요리 연습까지 하는데. 아니, 너희 둘도 서로 교제 중이었잖아?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그거야 당연하잖아. 남자끼리 사귀는 거랑 남녀가 사귀는 건 별개의 문제지 나랑 라니는 아직까지 서로 다른 남자한테 눈을 돌린 적이 없는걸 아리스를 빼면 아, 미안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충 것이지만 아까 정신이 몽롱해서 첫사랑이었던 아리스 형한테 잠깐 흔들린 것 같아 그렇지 아, 자 믿어가 이제 무슨 일인지 우리한테 차간차간 설명을줘야지 여태까지 잘 숨기고 지내던 내 연애 사정이 파헤쳐지기 일보 직전까지 와버렸다 그리고 세아야는 <웃음> 나디가 이미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 좋아했는데 이번에 꼭 고백하려고 했는데 <웃음> 내 생일 파티로 모인 우린 서로의 치부를 밝히며 안 그래도 가까웠던 우정이 한층 더 가까워지고 그날 이후로 암묵적인 규칙이 하나 생겼다 하, 역시 안되겠어 우리 앞으로 연애 금지 오직 친구로만 지내는 거야? 미덕이랑 남자애들 앞으로 사귀는 꼴 보이기만 해봐 네 어? 그럼 라디랑 춘건이는 둘로 헤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응? 그건 둘의 사랑이 계속되길 원하는 애들도 있어서 야 그래도 라디랑 춘건이는 바람 안 폈다 다, 다행이다 그러게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아... 모두랑 헤어진 건나 쉽지만 라디랑 춘권이의 사랑을 양심에 가책도 없이 이제 볼수 있으니 뭐... 나쁘진 않네 <웃음> 그치? 아휴... 그냥 사심이 가득 섞여있네 그럼 난 바람 좀 세고 들어올게 남자 들은 예쁜 사랑하시고 여자 둘은... <웃음> 좋은 구경하세요 어? 나도 같이 다녀올게 두 남성의 사랑과 두 여인의 행복한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아리스와 세아야는 밖으로 나와 서로 말없이 조용한 산책을 한다. 있잖아 아리스. 너? 뭐할 말이라도 있어? 별거 아닌 일인데 라디 첫사랑이 아리스라고 들었어. 아 그런 일이 있긴 했었지. 라디랑은 카페에서 만났을 때 살짝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랑 라디는 이제 그런 관계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마 어? 어? 그게 아니라 라디가 왜아리스를 좋아했는지 알것 같아 뭐? 가이나 미덕위도 왜 아리스랑 사귀었는지 전부 다 알겠어 이제 서로 홀몸이겠다 혹시 마음 있으면 나랑 애들 몰래 사귀어볼래? 아니 확실히 매력있고 귀여운 애가 고백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긴 한데 지금 우리들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거. 아리스는 나랑 사귀는 게 싫은 거야, 좋은 거야? 사 사귀면은 좋지. 어. 그럼 이제 라디나 미덕이나 가이한테 눈 돌리지 말고 모두랑 비밀인 채로 사랑하는 거네. <웃음> 아무도 없는 거리에서 나랑 아리스의 연애는 아무도 모르게 꽃 피었다. <웃음> 알았어. 그럼 할 말은 이걸로 끝이지? 슬슬 애들도 걱정하겠다. 돌아가자. 응 알았어. 얼른 가야겠다. 너무 둘이서만 있으면 의심받을 테니까. 어? 의심받더라도 아무도 없을 때는 손잡고 천천히 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건 어때? 그게 연애의 필수 코스라고 생각하거든. 어... 가는 길에 편의점도 들렸다 가자. 애들 맛을 커피라도 사가야지. 나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나그네 콧장들 진정하고 내말좀 들어봐 뭐? 지금 장난해? 내 콧장들? 나의 내 콧장은 오직 나 하나뿐이라고 했잖아 아니 지금 내 콧장들 그 부분에서 화내는 거야? 그래! 내 콧장은 오직 나 하나랬잖아 아, 이 부대찌개의 소중한 라면사리 같은 사람들아 지금 그 부분에서 화내면 어쩌자는 거야? 팝콘 와작빠작 당신들은 뭘 팝콘을 들고 먹고 있어 깨너무나 무서워. 무서워 아씨 김미로 제대로 해명하는게 좋을거야 호박고구마 살인마라고 들어봤냐 내내 동물을 가둬놓고 평생 호박고구마를 먹이며 마감만 시킬 수 있다고 아내 동무 네, 그건 좀 심한거 아닌가야 제꼬 빨리 해명이나 해봐 그래 대신 해명 못하면 알지? 알지. <웃음> 이때 나는 다시 한번 느꼈다 응. 나잘겠어 <웃음> 진정하라고 내 코치 양들로 내가 이렇게 될줄 알고 미리 짜둔 플랜이 있지 이 플랜 플랜이라면... 이름은 어이 어이 잣대 나자신 축하해 야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본론부터 말해 이미 이상하고도 충분히 남은 것 같은데 <웃음> 알겠다고 자 나를 따라와 진실로 인도할 테니 야 저거 믿어도 되는 거냐 지나가던 귀염뽀짝한 강아지의 발바닥보다 못 믿겠는데 야다 들린다잉 아니 일단 따라와봐. 후회는 하지 않을테니. 자, 여기야. 아, 아니? 흐흐, <웃음> <웃음> 역시 장미 목욕은 최고라니까! 나의 성스러운 장미 목욕이야.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왜 있어? 오즘 누가 홍악을 안타고 다니나요? 홍악타고 다니는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 야! 쪼지마! 와.. 이거 진짜 홍악이야? 아.. 야.. 쪼지마! 야.. 씨, 쪼지 마. 야 씨, 미라가 얘좀 어떻게 해봐? 흐흫! <웃음> 홍악한테 쪼인데요 쪼인데요 <웃음> 가라! 홍악문! 너로 정했다! 음.. 어디 있을까? 어! 저기 온다! 미덕이로! 응! 미덕아! 어... 저기 우리 총권자기? 뭐야... 저기에 왜 우리 라디자기가 있어? 어... 저기... 우리 아리스 자기까지? 어? 미덕이가... 네 명? 뭐야 저거... 염색체 분해도 아니고... 뭔데 저거? 왔다... The... <웃음> 사실... 우린 지구를 구하는 파워 전자레인지야! 뭐? 합체! 아, 미친 너무 강해! 으악! 우야 미친! 아 아이, 뭐야. 뭐야? 다들, 다들 왜다 쓰러져, 쓰러져 있어? 있어? 미치! 미친. 미친 세상... 차라리 꿈이라고 해... 어? 어? 그렇게 세계를 구하려던 파워 전자레인지는 모두를 기절시켰고 가인은 눈을 뜨게 된다. 아? 아? 구, 꿈이었어? 아, 씨발 꿈? 아, 아, 진짜... 아니... 아, 아, 존나 다행이다. 와... 이게 현실이었으면... 와... 그냥... 와 그냥 우주 파괴다 그냥 와씨그 어. 모든 것은 가이의 꿈이었답니다 메데타시 메데타시